요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에 o 바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슬라임의 기본 중의 기본 클리어 슬라임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 메이킹 영상을 많이 찍어달라고 슬라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요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딱 슬라임만 만드는 제 손만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드는 클리어 슬라임 비율 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수저 베라스푼으로 제가 계량을 할게요 물의 용량을 한번 재워주겠습니다 물 100ml를 준비해 줍니다 물 100ml에 글리세린 약국에서 팔아요 천원에 글리세린이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피부를 로션처럼 부드러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슬라임에 들어가면 은 슬라임에서도 부드러운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슬라임이 굳었을 때 녹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를 베라스푼으로 한스푼두스푼세스푼네스푼 스푼, 스푼, 네 스푼, 다섯 스푼 다섯 스푼까지 넣어주고 비벼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손톱 스티커 붙였어요 되게 귀엽고 촌스럽죠? 일부러 그런 느낌 내봤어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풀은 아모스 물풀 대용량을 제가 사놨던 거 남은 거를 쓸 거예요 저는 지금 반찬통에 계량이 있어요 이걸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저울이 있다면 저울로 하시고 계량컵이 있다면 계량컵으로 뭐 정확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눈대중으로 하거든요 제가 마켓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뭐든지 그냥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물풀은 200ml를 넣어줄 게 있습니다 됐어요 물풀 200ml 슬라임을 사면 받는 이 붕산물 저는 리뉴로도 해봤고 수다로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붕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직방이잖아요 여기에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랑 글리세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그냥 다 통째로 넣어주세요 붕사는 아끼지 않아야 돼요 물이 많을수록 다 넣어줬어요 한 통을 다 넣어도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풀에다가 이 용액들을 넣어줄겁니다 넣어주면은 총 300ml 조금 넘어요 이 친구랑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이걸 제작하면서 순수대로 넣어도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용액을 다 만든 다음에 풀이랑 섞어주니까 편하더라고요 약간 굳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풀기가 좀 있어요 봉사를 좀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붕사는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왜냐면, 뭉친 거는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후회 없이 넣어줘요. 녹는 게더 문제예요. 뭉친 건 언제든지 풀수 있어. 글리세린으로. 이중 뭉쳐갑니다. 보이시죠? 약간 손에 묻는 정도예요. 여기서부터는 붕사를,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스프레이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조절을, 양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렇게 도구 반죽을 해주셔야 클리어만의 그 엄청 투명한 그런 느낌이 살아요 손으로 하면은 손의 온도 때문인지 아니면은 아 닦아도 닦아도 더러운 우리 손에 있는 세균 때문인지 뭔지 클리어가 무조건 좀 흐려지더라고요 미세먼지처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살짝 붓긴 해요 제가 약간 건조해서 손이 핸드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은 진짜 촉촉한 슬라임 아니면 은 손에 거의 다 붙더라고요 핸드크림을 바르기 전까지는 자 얘가 기포가 많이 찼잖아요? 만들면서 저어가지고 이거를 냉동보관 2, 3일? 실내보관 2, 3일 정도 한 일주일 안되면 은 기포가 다 빠져요 제가 기포 빠진 모습을 미리 만들어둔 클리어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4월 13일에 만들어둔 클리어입니다 아 슬라임은 숙성! 김치를 숙성하듯이 김장김치 숙성해야 신김... 익을수록 맛있잖아요 신김치가 돼서 아, 뭐 아무튼 뭐아 이걸 왜비율을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식으로 슬라임은 조금 한 일주일 이상? 일주일 좀 넘어서 이렇게 좀 냅둬야 엄청 투명해지고 느낌도 좋아지더라고요 얼마나 투명해진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씨가, 글씨를 가글씨 썼습니다 여정을 따라 여정 오마이갓 oh 에브바리 보이시죠? <웃음> 제가 한번 직접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통에 덜어서 만지거든요 기포 차는 게 아까워서 오늘은 그냥 과감히 얼마 양 안되니까 만져보겠습니다 되게 맑고 투명하죠와 물방울 같다 아, 기못찰것 같아서 못 만지겠어 이런 쫀쫀하고 탱탱한 슬라임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지면 기포가 차서 아예 쎄야해져요 이거 비교봐요 비교되는 것봐 그럼 여기다 다시 못 넣어요 마음 아파서 이건 계속, 계속 가지고 놀아야 돼자 그럼 이런 클리어 슬라임으로 뭘 만들 수 있냐 보통은 비즈를 많이 넣는데요 비즈도 넣고 다이소에서 파는 그 청소 매직 스펀지 있죠 매직 스펀지를 넣으면 치킨무 슬라임이 돼요 제가 이 만든 클리어 슬라임으로 만든 다양한 슬라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다, 좋다. 어떻게 너무 좋아? 허어.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 기포가 조금씩 차고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만든 슬라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치킨무 슬라임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천원짜리 매직 스펀지를 넣어서 으깨지는 스펀지예요 고탄력 스펀지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는 부셔지는 스, 슬라임이고요 대략 스펀지 슬라임 같은 경우는 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잖아요 그런것처럼 이 클리어를 너무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용량이 빨리빨리 줄어들어요 그걸 유의해 주셔야 돼요 저의 최애 느낌 슬라임은 스펀지랑 똥뿅입니다 너무 좋아요 먼저 하나만 뿌려볼게요치킨물을 들고 뿌십니다. 이거를 잘게 뿌시면 뿌실수록 뭔가 샤베트 슬라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원조 샤베트를 따라가진 못하지만. 자, 이렇게 슬라임이 뿌셔집니다. 확실히 제가 좀 일부러 댕댕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흐르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댕댕한게 좋아가지고 다음은 클리어 슬라임으로 만든 클라우드 슬라임입니다 원래는 목공풀같은 엘머스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구름같은 색깔과 질감의 클라우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클리어로 만들었을 때 투명한 클라우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클라우드랑 조금 다르죠? 약간 투명하죠? 그리고 다음은 비즈를 이용해서 클리어 슬라임과 함께 합쳐서 만든 적병 슬라임인데요 제가 이건 좀 많이 만져가지고 어제도 만져가지고 좀 불투명해졌는데 원래는 되게 하해요 제가 자료화면을 아마 넣을 수 있으면 넣을게요 비즈 슬라임 같은 경우는 비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좋아서 달그락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 비즈 슬라임은 달그락거리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위에 떠있는 이 클리어 슬라임을 좀 떼어내고 만지는 게좀더 크런치함을 느낄 수 있어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확실히 핸드크림 바르니까 손에 아예 안붙네요 덜 붙는게 좀 적어졌어요 제가 만든건 약간 손에 좀 붙거든요 저는 완벽하지 좀 않아가지고 클리어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진지하게 슬라임을 만지려니까 정말 어색하네요 오 마이 갓에 말해 후. 자 한번 만져볼게요 젖병슬라임입니다. 이거는, 젖병슬라임은 해외 직구로 통해서 구매한 거예요. 해외 직구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 꾸덕꾸덕 기포가 많이 차요 좀 마음이 아프죠? 공들여서 하얗게, 만, 투명하게 만들어놨더니 만질 때마다 기포가 차니까 다음은, 아, 다음도 크런치 슬라임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항 속에 들어가는 그런 데코레이션이에요 어항 속에 넣는 그런 얼음같이 생긴 건데요 이거를 제가 재료로 사용한 겁니다. 너무 흔한 재료이기 때문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이것도 와우 여기서 좀더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많이 내고 싶다 클리어를 빼시는 겁니다 대신 이 비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표면이 너무 매끈거려서 꽉 잡아주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서 안 나오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빼줘요 저 제가 슬라임을 많이 좋아하는 걸 보고 콩고물 언니들, 콩고물 동생들이 많이 슬라임의 첫 걸음 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뿌듯해서 제가 바로 이런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통점이 생겨서 되게 기쁘네요 같이 좋아하면 좋잖아요 지금 한번 달그락거리는 걸 제대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대부분의 용기들은 제가 슬라임을 사고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는 중입니다 용기는 따로 구매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슬라임을 넣을 용기가 없으면 은 저는 반찬통으로 넣고 있어요 부모님이 반찬 먹으라고 보내주신 반찬통을 슬라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 사실을 몰라요 만약에 유튜브를 본다면 부모님도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색 모래를 넣어줬어요 문방구에서 하나에 천원정도 하는 이런 색 모래를 뭐 사서 이런 샌드슬라임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리얼사운드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구매했는데 어떻게 찍어야 리얼사운드가 제 취향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세팅이 될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 다음에 슬라임 리얼사운드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벼루, 벼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최적화되면 바로 뭐 샌드슬라임 편 크런치 편, 부드러운 슬라임 편 이런 식으로 리얼 사운드를 들고 오겠습니다 샌드 슬라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좋죠 파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샌드슬라임 특유의 그 생모래 안에서 냄새가 좀 나거든요 저는 향료를 사서 넣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향료 사면요 되게 좋아요 향료, 식용향료 뭐 이런 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향 사서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까만색 슬라임입니다 이렇게 모래가 나올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는 글리세린이나 로션 같은 거를 넣어주면 좀괜찮더라고요 아니면 클리어를 추가해주던가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바탕 하다보면 요 샌드 슬라임의 단점이 클라우드 슬라임도 약간 동통점인데 손에 묻음이 있고요 이런 모래, 생모래가 약간 묻고요 이렇게 바닥에 가루가 떨어져요 무조건 상 위에서 해야 돼요 바닥에 흘리면요 골치 아파요 저는 게다가 강아지를 쭈리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쭈리 안 닿는 거 쭈리가 여기 상 위까지는 탐하진 않거든요 다행히 무조건 슬라임 한번 만지고 청소 한번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계신 슬라임... 슬라이머 분들에게 초보 슬라임어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왜냐면 기본 클리어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어, 또 만약에 제가 뭐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또 만들어볼 테니까요 오늘 잘 재밌게 보셨으면 은 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웃음> 저 지금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은 슬라임 유튜버 하시는 분들 초등학생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해주시면서 저와 함께 계속 콩꼬물과 인절미의 사이로, 사이로 지내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지금까지 여정을 떠난 여정의 인절미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